어떤 분이 제게 한국교회가 잘한 것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. 만약 회개할 주제들에 대해서 다 나누고 나면 잘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독교인으로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는 세상의 정치권력과 교회권력 그리고 이 둘의 관계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. 그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, 종교 분리, 종교 유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음, 교회 권력은 다시 영적 권위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행정 권력으로 나뉘는데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단임 목사님이 다 갖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부터 나누게 될 권력이라는 주제에서는 종교유착 등 교회 권력 전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의 정치 권력은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. 그러나 교회 권력은 사실상 영적 권위의 바탕을 두고 있고, 영적 권위는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. 그 이유는 주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. 한국교회가 교인이 많고, 권력은 있지만 죽은 것은 목회자 그리고 대교회 또는 교단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왕 또는 강자로 군림하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권력, 힘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은 없는 거죠.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.